한타 포지션 위치 잘 봐요. 어찌 해야 되네? 되는지? 이러면 끝. 제드는 진짜 뒤치기 진짜 중요해요. 님들. 어? <웃음> 아 여러분. 자, 아, 반갑습니다. 반가반가. 반가. 저는 이제 제드 템트리 딱 결정 냈습니다. 1코는 무조건 히드라 간 다음에 월식, 그다음에 치륵 그다음에 세릴다 아니면 밤끝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. 아, 지금 열식지겠까 야, 존나 좋아, 진짜. 근데 월식으로 바꾸고 지금 딱 하루 됐는데 200점 올라갔거든요. 그리고 잘한 장면 한 번만 리따 한번 할게요. 월식 제드가 좋은 이유 봐봐 진짜 야무졌다니까 형들 아, <웃음> 일단 그리고 2번 리딸. 돌아가서 이걸로 죽이고 빠진 다음에 마지막 표창으로 착 자 아무튼 저는 게임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히드라는 무슨 용도로 가는 거냐면 라클 용이에요. 절대 히드라 자체를 피음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바... 이거 평타인데 맞아야 될것같요 그래야 내가 CS를 먹을 수 있거든. 어, 네, 끝났죠? <웃음> 이제 저는 이제 제압이잖아요. 여기서 이제 일드스도 하면 안 돼요. 솔직히 말해서 이 라인 빠르게 푸시하고 집을 갑시다. 제발 살아라, 살아줘. 당했습니다. 괜찮아. 요즘 미드는 무조건 푸시가 되게 중요해서 엠마에선 푸시해주고. 쥐 새끼 깝친다? 바로 안 무빙. c 스못 먹게. 나이스. 어 이거 트위치 만날 때 여기서. 하나, 둘, 셋, 쥐새끼. 자, 일단 저는 여기서 죽으면 바로 제가 쥐새끼가 됩니다. 여기서 해야 될거 운영 알려드림. 은들, 자, 그리고 저거. 길각입니다아 무조건 길각이에요 이런 풀피킹 길각 이런 걸 이제 봐야지 님들 티어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방금은 무조건 잡을 수 밖에 없는게 일단 내가 미니언 없이 싸우려고 노력했잖아 풀픽 킬각을 보려면 무조건 일단 미니언 없어야돼 근처에 그래야 볼수 있어 오면 죽인다 넌 뒤졌다 좀 이따 보자 이걸 리신 잡자? <웃음> 빡빡이 악살자. 에라아 <웃음> a 무지성 바텀. 이거 그 콤보 각이다. 처치했하다 어? 아, 야 가자. 이래서 미드가 1차가 엄청 중요함. 대회 보면은 다 미드에다 쓰잖아 돈. 이거 샤코 한번 따야겠다. 하코 한번 따고 싶은데. <목소리> 아 씨. 오케이 그래. 다음판 누누가 똥누누 어? 진짜네? <웃음> 어 유 비디오 베리베리 굿 아임 빅팬 나요 잠깐만 일단 집중 좀 할게 아니 라셋이 오셔서 이거 조금 빠게 해야돼 나 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아 3렙 아니면 킬각인데 야, 근데 누누 이것만 해도 끝났는데? 이거 막아야겠다. <웃음> 잡을만하다. 해야겠다. 이거 이때 아니면 절대 각안 나왔어. 콤보 실패해도 무조건 해야 돼. 님들 그리고 내가 조만간 제도 콤보 중에서 제일 쓸수 있고 효율적으로 제일 좋은 콤보 하나 알려줄게. 아도니타겠습니다. 아이고. 지 말지? 지안 돼. 이길 만해? 내가 이캐릭잡아다 <목소리> 아 이거 이겼는데? 질 수가 없는데? 우리 바텀만 안 말리면 게임 할 만하다. 탑은 이제 10대 써도 돼. 아형 에바야 아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아니 이거 가자고? 어? 좋은 생각일 수도? 오 잘했는데 자크? <목소리도> 아 큰일났다 하르마가 <목소리도> 큰일났다 어씨 슈발 깜짝아 야 이거 카로만 줄까 거냐? <목소리> 와얘 자꾸 개 잘하는데? 아니 자쿠가 자꾸 눈에 걸리네. <웃음> 죄송합니다. 자, 두 가자. 한타 포지션 위치 잘 봐요 어찌 해야 되네 되는지 이러면 끝 제드는 진짜 뒤치기 진짜 중요해요 아, 아직 빠른 애들을것도 아, 배 아파.